그래도 본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웃음> 다 같이 안전하게 하는 뭐 좋은 효과 내가 즐거워도 일에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날씨가 좀 이런데 뭐 우중충 해도 다들 힘내갖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연승는 기원하겠습니다. 말니다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열망 많이 달라고 해야죠. 다들 안전 우선으로 낚시해주시고 좋은 초밥 이렇게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앞에 동생도 처음이라서 혼자만좀고 한데 아무튼 많이 와주셔가 한번도 빠지면서 나와주셔서 좋았고요 지금 오늘 저희는 주말이 합산입니다 저는 계기 요강만 말씀드릴게요 주말이 합산이고 오인드 올드 시작은 오늘드에 도착하고 두선단이 같이 시작을 할겁니다 그러면 감독관들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지금 시작을 6시 할지 7시 할지는 그거는 도착해서 세모 때문에 오늘드 도착하고 시작은 같이 할거예요 전달을 들려서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이거는 선장님, 알아서, 오늘 감독관하고회의해가지고선단별로 30분씩 하를 해가지고 드시고, 경기 마감 시간도, 어저 어제도 보니까 1시 이후로 물어가좀안 나왔다 보서까 배가 조금 빨리 한 2시 정도에 마무리 되었으니까, 고기가 계속 피딩이 붙으면, 협의하에 2시 30분까지 연장을 할수있겠죠 그거는 두 선당이 일주일 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서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19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0번, 27번, 19번으로 번할죠 이쪽은 기 같은데? 좋은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선수에서 했잖아요. 선쪽을 바라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흘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는 선미를 뒤집어 주세 뛰었투 어, 산다 탄다나이트 지금 저는 저는 왜 이러는 것같거요 <웃음> 야 <이야>, 가보지는 사이즈 진혜로 <웃음> 나너큰거 어떻게 했냐 나야 우리 초등학생 이럴 거예. 형아 손가락으로 눌러 <웃음> 여기서 할줄알야 돼요. 이건 엄마의 잘못이야. 잘했어. 잘했어. 여기다 이름 써. <웃음> 거기다가. 순위 이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순위를 네, 매기는 동안 해군사 네,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기 아까 오늘 아침에 저희 배 타실 때각 배명에 몇 번, 몇 번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요? 야 앞에가 좀 바뀌었으면 어떻게빨지가기 네, 네 대결과가 나왔고요. 뭐, 순위에 못 돌더라도, 그래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했으니까, 마지막, 그래서 행운상을본걸드려놨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해주시고. 일단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뒤에서부탁 할게요. 1 2위 정창훈, 7 3 9 g 9위, 김동은, 750g. 8위, 정희용, 8 1 9 g 7위 이석희 899g 6위 이승주 929g 5위 이성기 970g 4위 김건 999g 3위 정현식 1119g 2위 신대용 1 1 9 9 g 1위 1519g 최용순 최용준이 자, 이제부터 그냥 쭉 가겠습니다. 방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오. 품 보이게 상공 상품. 좀. <웃음> 상품좀 보이게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배용 님. 상품 받은 방송국에 지켜 주셔. 헤드리고 드럼이 있네. 헤어놓고 제일 좋은 문어리이옛입니다 합사까지 담겨있습니다. 아, 합사는 아 주셔도 돼요, 가아 <웃음> 3위, 정현승님. 1110g. 고마워요, 합사 문어째입니다. 고맙습니다. 4위, 김건, 990g. 아 오, 내용 있다. 열심히 했는데 내용 있다. 첫 수는 자동 방생하셨고 오비 이승진이 네? 979야 나이와 나이가뭐 있어? 여 이승진이 근데 야, 엉덩이 너무 야하다 엉덩이 빼지 말고 보요 <웃음> <웃음> 예. 이이석님 890g. 이1안 마지막에 이번7 8띵. 인 정희용님 예. 자, 이거 도보요도보요놀 예. 감사합니다. 2위 김동원 750g. 아, 대형이다. 마래시도 1등하고. 쓸만한 놈이 없어. 2위 정창훈님. 장이예. 장... 아, 장이. 장이. 아, 정창훈님. 장이 한번 봤지. 3위다 나와서? 형지만 안보여괜찮요 가운데로 찍 아니 매니저님하고 부매니저님 같이 야, 찍으시지 오 열심히 노력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 박수 예, 한번 매니저님하고 부매니저님 수고하십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괜찮습니다 예? <웃음> <웃음> 3위 4위 예. 나와주요거 골든 리치요 무료 승선권이고 예. 네. 예. 금액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요시 아이 마이티스 아, 그리고 아까 사으으으왜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풍불러야 요테일러프 빌드스텝 팀장 굉장히 장다 이제 솔히 얘기되는 쪽에 굉장히 돼가지고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올해는 조금만 저기 잘 몰라서 조금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이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테일러프좀 제품도 좀 아시게 되시고, 많이 더빌어습니다고습니다 지금, 받으신 빼고, 수건은 전부 다 돌아갑니다. 머리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 바이 바이 이 바이 바 가위. 이생요. 이 아니, 날짜는 꼭써 주셔야 돼요, 근데. 아, 에 가요. 네. 오오. 오오. 오오. 아, 제일 좋아 았어 봐야 거야아니올라가지마 2등으로 <웃음> 결정 카이가 아어아어 예. 있다. 어? 우! 자, 같이 다들오고들 아, 이게나오 자, 한하늘 화이이이 <목소리도> 자, 여수 애깅맨더! <에깅밴드! 목소리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